외투생활 청산하고 알바 시작한 지도 두 달이 다 되어갑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떠난 몸뚱아리지만 이 살인적인 물가와 맞장 떠야 하기에 일주일에 4일에서 5일 세 번째 무업으로 시작한 알바입니다. 바로 식당 알바. 전 주방 홀 가리는 곳 없이 다 뜁니다. 근데 왜 많은 고마는 곳 중에 식당 알바냐 불러주니까 최저시급보다 많이 주니까 그냥 간 겁니다 아직도 알바를 이것저것 따지면서 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따지면 누가 저를 써줍니까? 그죠? 삼시세끼 밥도 주고 잠잘 곳도 있고 지하철 타고 출퇴근 가능하고 세상 천지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10년 동안 사장했던 놈은 누구 밑에서 일 못한다고들 하던데 다 합니다 다 해요 처자기식 있으면 다 해요. 아, 똥도 풀어 하면 똥도 풀 거야. 가게 장사하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면 저한번 써봐요. 매출 올 거야. 저 손세차도 마찬가지야. 돈이 있어야지 손세차가 맡기지 어? 편의점도 못 가겠어. 비싸? 애플?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가는 겨. 한 소시네. 저것도 요즘 가격이 올랐더만. 못 먹어? 비싸? 아, 인빠 죽이네. 와인은 씨. 어, 내가 내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술을 못 마시는 거야 감사하게 생각해 돈쓸 일이 없어 성인 취미 미술 과실 그렇 취미 취미 취미 들 마음이 여유가 있어야 취미를 하지 어? 아니 저걸, 저런 거 하고 싶어 근데 저것도 돈 내야 되잖아 시간 있어야 되잖아 아니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밤 10시 반. 밤 11시 끝나는데 무슨 취미야? 너무 덥다. 내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더운 날을 참을 수가 없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마케팅의 귀재. LG 전자 기깔라. 맛있어? 아, 힘들어. 오늘도 30분 전에 출근 완료 출근하자마자 맥심 내가 가보고 싶은 샌드위치 집저 샌드위치 집문 열자마자 줄 서서 들어가 가보고 싶지 근데 다가갈 수가 없네 아. 오전 10시 50분, 직원들 밥먹는 시간 그런데 손님이 왔네 오전 11시부터 돼지갈비에 갈비살이야 맛있게 드세요 알바해본 사람들은 다 할거야 이 뻘주맛 할일 없을땐 저확히라도 하고 있어야 돼 눈치보여 공기밥 3개, 된장찌개 3개, 콜 된장 3개 공기밥 내가이 홀서빙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담을 내용이 없어 왜냐면 홀서빙 주된 임무는 뭐냐면 아 부르면 가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부르면 가는게 내 일이야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이게 다거든 응? 그게 홀서빙의 중요 포인트야 그거밖에 없어 짬나는 시간에 제가 뜨거운 맛좀 보여줄게요 자 갑니다 ,잉. 우리 젊은 친구들이 식당에서 알바하면 남자 3억 여자 2천만원 이게 결혼의 준비 조건 뭐가 필요해 그냥 오라 그래 그냥 사랑받는 거야 결혼하는데 돈이 필요하냐 어? 식당 알바 해봐 그냥 너도 나도 결혼해달라 그럴거야 그냥 하루 종일 왔다갔다 거리니까 운동도 되지 삼시세끼 꼬박꼬박 잘 챙겨 먹으니까 건강도 챙겨 돈도 벌어 응? 멘탈도 강해져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니까 아주 그냥 사회성까지 좋아져 아 이보다 더 좋은게 어딨습니까 응? 밤 열한시입니다 끝났어요 해도 항상 뭐든지 퇴근할 때가 기분 제일 좋잖아 그죠 집에 가요 집에 가서 뭐하냐 이제 집에 가서 쉬는 게 아니야 일해야지 유튜브 편집해야지 쉬는 게어디있어 쉬는 건 사치야